안녕하세요. 최지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쳐지지 않은 또 다른 화장실에 왔어요. 이제 모닥타일 화장실은 시공이 다 끝나서 두 번째 화장실로 왔는데 먼저 이쪽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기 전에 철거부터 를 해야 되는데 이거 수건거리도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휴지거리도 그냥 있어요. 보통 의 화장실에 이렇게 수건거리도 있고 휴지거리도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철거해야 되지? 하고 처음 셀프 인테리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무조건 얘를 내리치느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러다 잘못하면 타일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수건거리나 휴지거리를 보시면 요. 아랫부분에 나사가 있어요. 나사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스티커로 그 나사가 보이지 않게 스티커로 이렇게 가려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먼저 떼고 나사를 돌리면 되는데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자, 보세요. 요 수건걸이인데 수건걸이 수건거리 밑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사가 있죠. 요 나사는 수건 기둥하고 연결됐고 이 나사는 수건거리하고 벽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사예요.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밑부분에 나사들이 있는데요. 얘를 먼저 풀러줘야 돼요. 일단 이 밑부분에다가 드라이버를 넣고 어후, 빼내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헛돌아요. 아예 아예 나사가 뭉개진 것 같아요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망치로 철거를 해줄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빠지죠 여기도 잡고 뚝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져요 그죠 망치로 수건거리가 철거가 되면 벽하고 수건거리하고 붙어있더니 브릿지가 있어요 요거는 드라이버로 전동드라이버가 있다면 훨씬 더 쉽게 할수 있겠지만 없다면 아 근데 나사들이 다 아우 망가져버려가지고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사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럴때는 그냥 무조건 이드라이버를 벽에 밀어요 몸으로 밀어서 힘으로 돌려요 나사가 망가졌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오!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렌즈인가? 어. 이 나사가 다 망가졌죠 이렇게 망가진 나사들이 많아서 철거를 할때 이게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도 여기 보시면 지금 칼블럭 보이시죠? 이 칼블럭 반대로 설치를 할 때는 구멍을 뚫고 칼블럭 넣고 브릿지 놓고 나사를 박으면 되고 뺄 때는 나사를 풀고 브릿지 빼고 칼블럭 빼고 요좀 닦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시작하시면 돼요 나머지 한쪽도 철거를 해야죠 이번에는 휴지걸이에요 휴지걸이 먼저 휴지를 빼고요. 휴지를 빼고 얘도 여기 밑에 보면 나사가 있는데 당연히 망가졌겠죠. 이게 설, 오래되면 그리고 생활때나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러붙고 오래되고 해가지고 잘 드라이버로 빼시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망치로 윗부분을 그냥 이거 하면 휴지걸이 체인지 교체할 거 생각하고 부시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얘도 요 브릿지 부분을. 진짜 힘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할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철거 네. 대신에 이거를 만약에 철거를 했다가 다시 그대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망치로 내리친 자국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감안하고 다시 재설치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 드라이버 들어가는 거 부터가 아예 망가져서 아마 재설치는 어려우실 거예요. 한번 철거를 하셨다면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저도 처음에 셀프인테리어 화장실 할때 가장 겁이 났던 게 철거예요. 수건거리 철거 휴지거리 철거 이런 거였는데 괜히 겁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냥 내 맘대로 떼면 되는 거였는데 처음이라서 잘 모르니까 겁이 나 거더라고요. 이것만 아시면 아마 집에 있는 휴지거리, 수건거리 교체하는 건 정말 이제 일도 아니실 거예요 확실히 화장실나 살아서 나사가 좀 길죠 후,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철거합니다. 네 이런거 철거하고 설치할때 보면 꼭 한쪽이 어렵고 한쪽이 어려우면 한쪽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왼쪽이 빼내기 힘들었고 오른쪽은 정말 쉽게 빠지죠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허! 여기는 아예 그냥 타일 자체가 깨먹었네요 여기 보시면 타일 자체를 아예 시공한테 깨먹었죠 이렇게 칼블럭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칼블록도 거의 깨져서 들어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셀프 인테리어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때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철거를 했어요.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수건걸이 철거됐고요. 휴지걸이 철거됐고요. 이제 이런 칼블록 같은 경우는 빼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칼로? 잘라내셔서 벽면 표면을 고르게 해주시고 한번 물티슈나 이런걸로 깨끗하게 표면을 닦은 다음에 리모델링을 시작하시면 훨씬 더 깔끔한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 화장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저도 기대가 되고 어, 이걸 또 어떻게 해야되지 하는 기대 반, 걱정 반, 우려 반뭐 하여튼 그런 마음인데요 셀프인테리어 하는 과정, 변화하는 과정 또 한번 재미있게 봐주세요. 이쪽 화장실이 또 다른 모습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저는 오늘은 철거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